은행원이 되기 위해서 20대 초반 중반까지는 엄청나게 공부를 했는데 직장에 들어오면서 이 끈을 놓아 버린 거죠 공부를 30대 이제 후반이 되니까 희망퇴직으로 어, 신청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그 지점이 올해만 10개가 없어졌어요 그렇게 화이트 칼라였던 어, 그 은행원 친구도 극상 직장 밖에 나오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 무언가 할수 있는게 준비가 안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글리쌤 스 작가 이종서입니다 어제 대학교에 진로특강을 다녀왔어요 아, 제책 지식창업 책을 보고 아, 교육담당자가 연락을 이제 주신 거죠 이제 강연을 하면서 어떤 한 여대생이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마음속에 남아 가지고 공유하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아, 아무래도 지식창업과 돈에 관한 주제로 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최소한 자기는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가난하게 살지 않으려면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마인드로 살아가야 될지 그거를 물어본 겁니다. 전 대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사실 예상 밖이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평소에 어,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야기할 다섯 가지예요첫 번째는 지출에 신경 쓰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돈을 모으고 저축하는 거가 정말 중요하고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나를 방어하는 어, 보호구조. 자 그런데도 내가 돈이 들어오는 창구가 한 가지예요. 한 통로만 있어요. 월급만 있어요. 그럼 월급이라는 정해진 그 숫자 안에서 무조건 내가 쪼개 쓰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무조건 쪼개 써야 되고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돼요. 하지만 내가 가난해서 어느 정도 벗어나서 윤택한 생활을 하려면 한 가지 창고로 들어오는 그 목돈 외에도 가외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지출에 신경 쓰기보다는 수입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어떻게 더벌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을에 그냥 이번 달에 들어오겠지 다음 달에도 이만큼 들어오겠지 무엇으로 내가 돈을 더벌수 있을까 더 확장시킬 수 있을까? 이 생각하는 힘이 굉장히 없어집니다. 생계를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지만 단한 가지일 때는 여기에 계속 목이 메이고 그 지출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아져요. 왜냐? 들어오는 곳은 한정돼 있고 나가는 곳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가는 거에만 계속 스트레스 받을 뿐 내가 늘릴 생각은 없어져요. 왜냐 새로운 걸안 해봤으니까 어딘가에선 계속 들어오는 것만 익숙해져 있으니까 두번째는 내가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고 있는지 믿음을 주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누군가한테 어떤 신뢰를 주고 있고 믿음을 주고 있는가 내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든 믿음이나 신뢰를 주는 크기 만큼 나의 그릇 크기가 커집니다 저도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가 늘면서 그 거래처 사람이나 거래처 사장들한테 믿음을 줘야 되고 그 신뢰를 주는 만큼 협력 관계가 굉장히 공고해지죠 그리고 저도 직원들한테 믿음을 줘야 신뢰를 줘야 직원들도 더 열심히 일하겠죠 제가 글을 쓰는 작가로서도 글에 믿음과 신뢰를 더해야 독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저한테도 도움이 되겠죠 어떤 업이든 간에 신뢰나 믿음이 밑에 깔려 있지 않으면 어떤 부가가치도 생기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단편적으로 그냥 직장에서 상사한테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부가가치를 더 만들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든 누구한테든 믿음을 줄수 있는 내 그릇 크기를 키워나가야 돼요 유튜브를 하더라도 구독자와의 약속이 있고 신뢰가 있죠 아무리 하찮은 거라도 내가 말을 하고 이행을 하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그걸 해내는 사람들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여러분들 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런 신뢰감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일을 맡기기도 하고 어떤 부가가치를 가져오게 하기도 하죠 단순히 피상적인 대인관계를 늘려 나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껏, 자기 깜냥껏 할수 있는 거를 최대치로 누구나, 누군가한테 감동 이상으로 보여줬을 때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고 내 편이 됩니다. 단순히 돈벌이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자산이 돼요. 저는 계속 스터디 운영을 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수년 동안 함께 성장을 하고 있어요. 글을 쓰면서 책을 읽으면서 독서 모임을 하면서 돈보다 더한 인적 자산을 서로가 느끼고 있죠. 가난해졌을 때 사람이 없다고, 주위에 사람이 없다고 푸념하기도 해요. 그건 가난해서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평소에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 어떤 믿음과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나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추상적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살면 추상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구체적으로 살때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최선을 다하자, 열심히 살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 이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열심히 어떻게 어떤 상품을 내가 기획을 해서 세상에 내놓을 것인가 아침에는 그냥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몇시몇 몇 분에 알람 몇번 울리기 전에 일어날 것인가 일어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정해져 있어야죠 애매한 모호한 목표가 아니라 모든 걸 수치화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추상적인 것도 습관이 돼요 내가 뭉뚱그려서 무언가를 하고자 시작을 했을 때 결과도 뭉뚱그리게 일단 나오면 그거 에 일단 만족을 해요 왜냐 목표 자체도 추상적 이었기 때문에 내가 뭘 이루려고 했는지도 가늠이 안 돼요 일단 뭐가 나왔으니까 그냥 난한 거야 거기에 또 만족을 하죠 네 번째는 정말 끔찍하게 하기 싫은 일이면 그만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하기 싫은 일이면 그만두면 안 돼요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그런데 끔찍하게 하기 싫은 일이라면 이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일 때문에 내 일상생활 조차도 굉장한 스트레스로 살아간다면 꾹꾹 참는게 가난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가난을 어떻게 보면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고는 있지만 그 외적으로 내가 감정 소비 라든가 내 인생의 윤택함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단순히 통장에 들어온다고 해서 가난을 그냥 면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월급에서 이게 감가상각이 된단 말이에요 인생의 어떤 질이 굉장히 낮아요 져 끔찍히 하기 싫은 일이면 내가 강수를 두더라도 다니면서 다른 플랜 비를 무조건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끔찍히 하기 싫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이 일도 누군가에 의해서 그만두게 될 때가 생겨요 그럴 때 되면 진짜 더큰 문제가 생기죠 일이란 게내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우리가 일터에 가서 몇 시간 동안 3분의 2 이상을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처음에 이곳에 발을 들여놨다고 해서 계속 그곳에 발을 얹어 놓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를 그대로 끝내면 안 돼요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한테 투자를 하는 거죠 내 배움에 우리가 스무 살 때까지는 열심히 그 학력고사, 뭐 수능을 위해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터트리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내가 자발적으로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직장 생활 하면서도 절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쥐어짜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 두 번째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커져요 가난해진다는 거는 내 스스로가 정체기에 빠져 있을 때 가난해지는 경우,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없어서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투자를 하지 않을 때, 무언가에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아웃풋을 끌어내지 않을 때 굉장히 그대로 사그라드는 경우예요 내가 부족하다 싶으면 나를 메꿀 수 있는 거는 공부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해서 내가 들인 시간만큼 다른 돈으로 취한을 할 수가 있어요. 부동산 공부를 할땐큰 돈은 들이지 않았지만 공부를 통해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었죠.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 인풋이 있어야 돼요. 오락실에 가서 오락 한 판을 하더라도 무조건 100원, 500원 동전을 넣어야겠죠. 자, 배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언가 결과를 내려면 무조건 인풋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공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뭔가 지겹고 뭔가 고리타분하고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손을 놔버려요. 돈을 안 드리고도 나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방법 중에 최고는 배움이고 공부입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이 다섯 가지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는 최소한의 나를 방어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로부터, 외부로부터. 크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내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식. 지출보다 수입에 신경을 더 쓰고 신뢰를 쌓는 만큼 나한테 기회가 많이 옵니다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거 하기 싫은 일은 참을 수 있어도 끔찍하게 하기 싫은 일은 그만둘 용기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배움을 멈추는 거 학습을 멈추는 거 이건 내가 앞으로 성장하지 않겠다는 결심인 거예요 동기부여받고 같이 공부할 분들은 하단 카페에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